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닉키친입니다 여러분들은 쉬실 때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조용히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리를 할 때면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만들어 보았던 홈 브런치 샐러드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겉은 쫄깃하고 안에는 크림처럼 촉촉한 생치즈 브라타 치즈 샐러드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브라타 치즈는 토마토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싱싱한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식초물에 담가서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 바질도 함께 넣을 거라서 모두 깨끗하게 씻어 주었어요. 먼저 깨끗이 세척한 방울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샐러드 볼에 넣어주고요. 볼의 가운데는 치즈를 올릴 거라서 조금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툭 터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달아서 브라타 치즈 하나를 샐러드 볼 가운데에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올리브유를 뿌려주고요. 소금도 조금 뿌려주었어요. 그 다음 후추도 아주 조금 뿌려 줘서 마지막 상큼한 바질 잎까지 올리면 네 벌써 오늘의 샐러드가 완성됐어요 사실 소금 후추가 없어도 이 치즈 풍미가 워낙 고소하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그냥 치즈에 토마토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 정말 핫한 요리 중의 하나인 요프라타 치즈 샐러드 모짜렐라 치즈처럼 동그랗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반으로 가르면 속을 리코타 치즈처럼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한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 샐러드는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주 부드럽고 크리미한 좀 로맨틱한 그런 고소함이 있는 치즈 샐러드인데요. 혼자 계실 때 특히 로제 와인과 함께 드시면 너무너무 힐링되고 위로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그런 치즈샐러드 인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심플하지만 근사한 악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